오케이 안 나온대요 아절 두기 오케이 저는 진짜 옛날 치킨 아니면은 그냥 지코바 먹는 것 같아 맞아 너무 비싸 토트넘인가 아닌데 브라질이네 샬리리송을 스트라이커로 아 대체로 호나우두를 스트라이크로 쓰는데 시살리리송이 스트라이크로 하 신기하네 아니면 차라리 비니시우스 주니어라든지 근데 양발에다가 이 정도 속력이고 슈퍼워 중얼슈팅 몸싸움이 야이 정도면 잘 버티겠다 스트라이크로 스가우될것 같긴 해 괜찮은데 해도 강뚝 있고 오히려 호돈의 상요환이라나 시살리리송이 카카의 세징냐 윙어. 로 네이마를 무조건 아, 세징녀도 양발에도 나쁘지 않네. 배달비 5,000원. 와, 맞지또한 3,000원 4,000원 되니까. 사와 치카일리님에드벌룬도사 네, 먹는 랜차이즈 치킨, 요새 하나 있어요. 치킨 이거 겁나게 바삭해서 좋아해요, 프랜차이즈 치킨. 크크크 치킨. 오, 그런 것도 있구나. 나중에 한번 시켜 먹어 봐야겠네. 언젠간 제가 또 방송 보면서 그 뭐야 하면서 한번 또 저번처럼 시켜먹어볼게요 어제 방학중에 먹방도 하고 합니다. 이샬레리송을 바꿀까 좀 고민이긴 해요 이샬레리송보다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이샬레리송 괜찮다고 보는데 이샬레리송을 바꾸실거면 호나우드로 가셔야 돼요 호나우드나 비니시우스 주니어가 있긴 한데 근데 비니슈스 주니어보다는 호돈이긴 해요. 왜 호돈 호돈하는지 알수 있어. 음. 아니면은 세징냐는 스트라이커로 가는 건좀 말이 안 되고 샬리리송 아니면은 스트라이커로서 호돈 아니면은 카카를 차리 라 보내도 상관없겠는 하고. 카카 종료면 스트라이크로 가도 될종료긴 한데 이건 양발잡이 시즌 있는데 좀 양발 사면 아쉽긴 하다. 근데 이 종류스 되시면 카카가 스트라이크로 가도 돼요. 어, 속력이 뒤지게 빨라서 토나우드 추천드릴게요. 2,600억 종료면이 정도면 팀도 나쁘지 않아서 펠레 아이콘 막 이런 것도 사람들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펠레 느낌보다 돈이 좀 나을 것 같아요. 음, 돈으로 좀 추천드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은 뭐 딱히... 다시 뭐 딱히 바꿀만한 그건 없긴 한데, 이 정도면 나쁘진 않아요. 지우 베르트도 그렇고, 플러스 이 정도면 호베르트, 카롤러스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고, 그냥 여기에서는 건드릴 게 별로 없는데, 티하고 실바도 사실 애는 좀 바꾸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괜찮긴 하거든요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고 그다지 뭐 그렇게까지 건드릴 게 별로 없다 어. 바꾸시고 싶으면은 여기 호나우두고 아니면 카카 나둬놓고 여기에다가 펠레나 호나우디뉴그 뭐야 호나우딘요 아또도 상관없고 아니면은 차리 의 호돈을 c a m 으로놔둬고그 다음에 스트라이크에 카카 라줘도 상관없고 공격은 너무 어려서 워 연습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공격을 하세요 상관없어요 <웃음> 어차피 프로 라인에서는 공격하, 공격을 많이 뛰시면 연습하시는 수 밖에 없어 효요일 이득이야 뭔가 감성이 개똥인 것 같아서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근데 세식야 느낌보다 다른 선수가 좀더 나쁘지 않긴 하지. 세식야도 그렇긴 한데. 음. 이거 잘 짜셨는데? 나쁘진 않은데? 이 정도면은. 건드릴 게 그다지 없다. 어. 프로25. 사실, 건드릴 게 없어요, 네네. 이 정도면은, 스트라이크가 좀 그렇다 하시면, 호나우드 한번 써보시다가, 호나우드가 좀 별로다 싶으시면은, 카카 스트라이크 올리고, 호나우드 한번차리 바꿔보세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어. 그러실 수 있지.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지금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월클이 좀 빡세죠? 저도 요즘 느끼고 있어요. 월클이, 쉽지가 않아, 지금. 각오만큼 그렇게 막 쉽고 그러지가 않아요, 지금. <목소리>